안녕하세요. 보험금 판례방입니다. 보험기간 중 발병한 암으로 인하여 단체보험 피보험자 지위를 상실한 후에 사망하였다면 재병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4가단 111-852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D가 이사건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이사건에서 피보험자인 D는 2006년 6월 말경 퇴직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이사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이사건보험계약은 D에 관하여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이사건사고는 그 이후인 2006년 12월 19일 발생하였다 할 것이며 또한 D가 보험 약관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자신에 대한 개별 약관으로 전환하여 보험계약의 보호를 받았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여야 하는데 D가 퇴직으로 사망할 당시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기가 사망하게 된 원인이 된 질병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인지와는 무관하게 위 사망보험금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.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